안녕들 하셨나요? 음, 오늘은, 그, 3월 3일입니다, 양력. 어제가, 그, 무술련 정월 대부름, 아, 1월 부른 날, 정월 대부름이었죠? 어제 찰밥이나, 그, 부럼 같은 거, 그런 것 좀, 깨물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막 더위도 팔고, 아,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도 여기 사가라, 니도 여기 사가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기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술도 먹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에. 오늘은, 어 이제, 16일, 어 가보일입니다, 가보일. 날이 일요일, 아, 토요일인데, 날이 참 좋네요. 그래서, 이 천일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빨래부터 해서 돌고, 그러고 씻고, 그리고 이제 잠시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눌까 싶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천일이 아, 대리운전하는 거 아시죠? 아참, 아, 가끔씩 말씀 올립니다만 이천일이 아, 다음 카페, 칠상당이라는 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소제목으로는 귀신, 영혼, 조상, 그리고 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다음 사이트나 인터넷에 천일법사 내지는 칠성당하고 검사, 어, 검색을 하면 다음 카페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호에도 어, 살아가시다가 음, 그냥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도 나누고 싶고들랑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 천일이랑 얘기를 나누셔서 좋습니다 한번 놀, 놀, 놀러 들어오세요 카페니까 커피 한잔하시고이 <웃음> 천일이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 나눠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꼴값을 하자 꼴값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막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뭐이 마음에 만드는 얘기를 할때 그러죠 뭐, 아주 꼴값을 하고 앉았어요 아유, 야 꼴값을 해라 꼴값을 해뭐 이런 표현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해 보셨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가 지랄을 하고 꼴값을 하고 자빠졌구나 뭐 이런 표현 그죠 그 얘기 근데 거기서는 이제 비꼬는투에 꼴값을 꼴 하고 앉았네 내지는 꼴값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인데 이천일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로 꼴값을 하자는 겁니다. 꼴값 꼴값 응? 꼴값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웃음> 아... 여러분들 학교에 댕기 학창시절에 이런거 들어봤죠 어, 무슨 도용어 설명할 때 사다리꼴 마름모꼴 세모꼴 이런 얘기 여기에서 꼴이란 뭐냐면 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 형태 어떤 그 사물의 형태나 모양 성질 이러한 것들을 일명 꼴 꼴이다 하는 음? 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게그그 북장이나 그 생김이 마음에 안 들을 때야니 네 꼴이 그게 뭐냐 하는 그런 표현도 쓰죠 거기서 니꼴니 네네 모양 야니 네 모양이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천일이 대리운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신 분은 지금부터 알으시면 될 테고 어, 저녁에 대련전을 나갑니다. 그러면, 대련전 손님들이나, 손님들 일행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열이면, 여덟, 여덟에서 아홉 명은 이천이란데,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장님, 왜 이렇게 뭐 있으세요? 너무,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좋으세요. 뭐, 나우나 같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럼 이천이 랍니다 나우나 뭐, 봤어도 별로던데요? 수염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천일보다도 못하던데요? 하고 툭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천일이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좀 잘생겼죠? 이런 식으로 멘트를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다 뒤집어집니다 아니 물론 자기네들이 빈말을 한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이천일이아이별 말씀을 요난안 그래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내가 좀 잘났는데, 내가 좀 멋져요. 그나저나 저 손님 대단하시네. 내가 이렇게 잘나고 멋지고 태어졌대뭐 이렇게 멘트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천일이 덧붙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잘나서, 너무 잘나고 멋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꼴값을 하라니가참 힘든다. 하나 표현을 해줍니다. 이 천일이 잘나고 그러니까 우리 그훈이 이런 얘기도 있죠 인물값 한다 인물값 여기서 인물값 한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상대방을 비꼴 때도 표현을 하지만 반대로 진정 아저 사람 잘났는데 지 일을 한다 인물값 한다 그게 꼴값 하는 거예요 꼴값 근데 비유 비유법이나 반어법으로 해가지고 입, 자기 그 인물값도 못할 때 아주 인물값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식의 표현도 또 합니다. 반어법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게 알아둘 것은 뭐냐 면은그 꼴값 다시 말해서 얼굴값입니다. 얼굴값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길 나이 40이면 자기 자신의 얼굴값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꼴값이에요 꼴값 꼴값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 가봐도 꼴값들 하고 계세요?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이게 안 좋은 표현으로 어깃장 놓을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각자 정말 꼴값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기 얼굴값 자기 모양값 우리 그런 게 있지 자기 이름값 다 꼴값입니다. 툭 쳐서 꼴값 응? 얼굴값 근자에 들어서 미투운동인가 이제 그게 막빡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아주 그냥 우리나라 미국에서 시작된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고 앉았습니다 응? 기존에 알려졌던 그 유명인 내지는 막 이런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이율 배반적인 이게 막 터져 나갑니다. 별별 군데 다 나와요. 그래서 뭐뭐 지방 자치자에서는 다 뜯어고 고뭐 교과 심지어는 뭐 교과서에서도 그 사람을 내쫓아 버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꼴값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꼴값을 해야 돼요. 자기 꼴값. 내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얼굴값, 자기 몸값, 이름값, 꿀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가 그런 거있죠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값질을 하고 또 있는 사람이 값질을 하고, 높은 사람이 값질을 하고 그게 뭐냐, 꿀값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진고 있는 사람답게 없는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못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스스로꿀까을 못하는 거예요. 꿀까내 위치에서 내 위치 잘 살고 못 살고 뭐 많이 배우고 이걸 떠나서 내 위치에서 자기의 현실에 맞게끔 열심히 잘 살아주는 거 그게 바로 꿀값, 꼴값, 꿀값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꿀값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을 못내로놓다 보니까, 헛생각을 하고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표현, 숙담들 9, 9소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걸 뺏으려고 한다. 이 꼴까 못하는 짓이죠, 이게. 그것 욕심 때문에.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갑질을 한다든지, 뭔가 반대급부적인 막 이런 걸 취하려고 한다든지, 이 또한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인 강자가 모른다는 경우는 그건 변명이고, 보편적으로 정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 그러니까 하고 싶다기 보다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식, 무지에서 그런,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그, 위, 그 위치, 그 무지한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 위치에서 자기 꿀값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일용직 만약에,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직업적인 얘기라면, 일용직, 그, 일용 근로자가, 아, 어, 나도 사장하고 싶은데. 하여튼 난 사장이 못 되니까 나는 꿀값을 못 하는 거 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일용직 노동자면은 일용직 노동자답게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주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식을 꿀값을 하는 겁니다. 어제 한 며칠 전에 이런, 일, 며칠 전에 이런 일이었습니다. 뭔일이냐이또 대련주 때 얘기죠. 이수님 술이 거하게 취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 사람이 내리면 거기에 추가요금이 추가되는데 2 0 0 0일인데 <웃음> 얼마나 더 요금을 주어야 되느냐 웃길래 2000일이 했습니다. 됐더라 가다가 옆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돌아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가는 길에 내렸기 때문에 됐다. 기본요금 그것만 주라 했더니 머리를 그쪽, 그쪽 가면서, 그냥 막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여, 이 천일한테 힐끗 쳐다보니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냐고.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이 천일이 농담 삼아, 이제 서른다섯좀 넘었다고, 이렇게 많은데, 서른다섯 넘은 거죠. <웃음> 근데, 이게 뭐, 굳이 뭐, 걔랑 농담 담을게 상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십쯤 넘었습니다. 이러고 말았더니, 이사람이 한다 소리가 됐든 그럼 지천명이시네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천명. 그게 맞죠. 에, 나이 40을 부록이라고 하고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고 나이 60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일이 지천명이라는 얘기를 딱 던지길래 아 네가 원주 개념이 있구나. 이래 싶었습니다. 왜? 일단 지천명이란 단어 자체를 갖다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한두 번쯤은 생각, 행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알고 있다는 게, 이 지천명의 의미와 뜻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 해가지고 근데 우리 손님도 지천명의 단어를 알고 있는 거 보니 응? 응. 나름그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그더니 헬끗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런지런 얘기하다가 어딘가 열심히 전화를 갑니다. 전화 때 방송에 술차하거든요밥좀 주라, 어쩌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주네마실줄 거, 어쩌고, 어쩌고. 오라. 어디서 어디로 갈까, 만날까 하다가 이제 자기 목적지 말고 다른 목적지로 변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갑시다. 해서또 차로들도 갔죠. 이제 암말 않고. 가다 보니까. 그, 이천일이 좋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 가는 거 봅니다. 그랬더니 게 아니라. 아. 전철을 만나러 간다 합니다. 아, 처음에는 전철라도 안 했어요.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전철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러다가. 근데, 어, 아, 술도 건강한 것 같은데, 응? 음? 그냥 가간하면 집에 가시지. 뭘 간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이 천일을 이렇 쳐다보면서, 그러면 다시 돌려서 자기 가고자 하는 집으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일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건 또 실수하는 거다 그쪽에서 당신한테 오라고 한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술 먹고 지금 전화해가지고 밥을 달라 뭐를 달라 해가지고서는 전화를 해서 간다고 했고 약속을 잡아 가, 간다고 했고 그럼 그 와중에 다시 뒤돌려서 가버린다고 하면은 당신이 먼저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깨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냐 그럼 흑된 말은 뭐가 돼요 나이살이라면그 상대방이 누군지 2000일은 모릅니다만 그 사람한테 실수한 격이 되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했더니야나 튀어도 지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무마가 될 수가 있을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먼저 약속을 청해놓고 응? 또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다. 이거는 신뢰 문제도 있고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전졌더니 이 남자가 거기서 자기 전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처면 약속을 깨면 더더가 안 된다. 왜?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사건과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전처면은 부득불 또 가야 된다. 대신 술을 많이 했으니까 어차피 가서 분위기가 술한잔해되는 상황이면 한두 잔만 먹고 뭐더 이상 먹지는 말아라 실수해 가지고 가 가지 이제 말고 했더니이 양반 힐끗쳐다 보면서 아무리 이천 일을 보고 한다 소리가 아무리 봐도 아 사장님은 아무리 봐도 신선 같으십니다 됐더니 신선이란 말을 이 사람이 툭, 툭 던졌습니다 저는 뭐 도사 같습니다 뭐 같습니다 뭐 산에서 <웃음> 산에서 금방 나오신 분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신선 같습니다 라는 표현은 이 사람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천일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신선? 나 맞는데요? 했더니이 사람이 음, 자기도 이제 신선이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이 천일이 툭던져서어나 신선 맞아요? 이래 버리니까 그 사람도 뻥 좋아지고 막 웃으면서 한대소리가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 신선같으십니다 어 근데? 나 농담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나 신선 맞고 우리 손님은 오늘 대전에서 신선이 대리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악마 한스레인데 자기가 전처가 언뜻들어 어떤,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가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간다 그러길래 그럼 더도 가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천명이다 응? 지천명 지천명의 뜻은 뭐 아시는 분은 알다고 넘어가고 모르신 분은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 음?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럼, 하늘의 뜻이 뭐냐? 뭐, 크게, 뭐, 나라를 구하고, 마을을 구하고, 뭐, 뭐, 으쌰으쌰 하고, 뭔, 이거 아니에요. 응? 음? 이거 아니야. 각자, 한데 주, 한의 뜻은, 그거, 근데 그사람은 한다는 게, 그, 하늘의 뜻은, 당신이, 당신 주변을 잘, 그, 그, 경영, 좋다. 경영도 좋아요. 다 좋아요. 마무리하고 단돌이하고 끌고 가는 이런 것들. 이게 하늘의 뜻이다. 아속단 바로 전처한테 원망만 듣고 막 사무친 한해 설인 얘기만 듣고 이래 가 봐요. 그게 무슨 하늘의 뜻이 아니잖아. 그래서 전처 이야기랑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가 해줄수 있는 부분을 있으면 해 주려고 해 주고 싶고 그러려고 한 잘한 잘하는 거다. 그래야되결했습니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속된 말로 좋을 때 좋아가지고 애 낳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도와주는 게 맞죠 간혹가다 응? 뭐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막판에 이판사판 해가지고 막 계속 그런 악감정으로 가다가 끝장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악연이고 다시 말하면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자기 꿀값을 하는 겁니다, 꿀값. 그게 꿀값이에요. 꿀값. 자기 전처가 전화 붙여도, 막, 뭐, x x 막이어가지고 쌈박질이나 하고, 막, 시와 막, 잃어, 잃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는 꿀값을 한다는, 꿀값을 한다고 표현은 못하겠죠. 아빠, 2 0 0 1일2 0 0 1일 꿀값 잘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중생으로서, 자손으로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일이 꼴값을 좀 못하는 부분이 뭐냐?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못했습니다. 이제, 에, 우리 애들은 아직 있고,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꼴값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건. 근데 우리 자식들은 안 돼. 부모로서는 꿀값을, 아, 못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하지만 그 외적인 거. 일반, 일반 중생들, 일반 중생들을 대함과 제자로서의, 제자로서의 그 위치, 역할, 응?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이 천일이, 정말 잘하고 했습니다. 꼴값을. 만약에 여러분들 학생이다. 학생이면 꼴값을 할게 뭐예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학생이니까 무조건 공부만 잘해라. 이거 아닙니다. 응? 이거 아니에요. 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이루는 그것도 좋죠.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한다 해가지고 꼴값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면 그 학생 지위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아들, 아들이나 딸, 그 지위, 자식 지위가 있죠. 응? 자식 지위. 학생으로서의 그 꼴값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잘하고 못하게 분적 아니고, 자식 된 도리로서, 자기 그 가족 간의 그 구성 일원으로서의 이런 꼴값, 이런 걸 있거든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꼴값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기는 쉬우나 부모 노릇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냥 어떻게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부모가 됩니다. 애가 나면은 자동으로 부모로 성격이 돼요. 하지만 부모 노릇을 하기란 쉽지가 않나 거기서 바로 노릇이 바로 꼴값입니다. 꼴값 부모의 값 부모로서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얼굴까, 자기 길은까 이런 갑을 제대로 해주면 이번 미투 사건이나 막 여러 가지 막 여러 저런 문제들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나요 저게? 응? 그 한동안 히트쳤던 노래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오승근인가? 그 오승근 부른 거 있죠. 내 뭐 세월아비 켜라, 어쩌고저쩌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이런 노래. 그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그, 그 단어만 봐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할수 있는 그런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기서 세월아비 켜라, 뭐, 뭐, 사랑해, 뭐, 어쩌고. 그건, 그노래그 전면 전반적인 가사나 딱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나이가 굳이 무시될 게 뭐가 있냐, 생각될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위에 깊이 생각, 그, 위에 생각을 해보면 또 뭐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나이 값을 해라.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이 값을 해, 이 빙신, 이게, 임마. 이게 되는 거예요. 나이 값. 거기서 나이 값이 뭐예요? 꼴 값이에요. 꼴 값. 나이를 먹어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거기서, 오승곤 노래에서는 사랑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나이가 많지만 나 사랑할 수 있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사랑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응? 사랑 좋죠 근데 거기서 또 사랑도 따른, 다른 사랑이 아니라 나 이성간의 사랑을 갖다 주제로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얼굴값을 하자 나이값을 하자 뭐, 이렇게, 이름 값을 해라, 응? 니, 니, 니 뭐, 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쭉할 때, 결국은 퉁쳐가지고 뭐냐? 꼴값을 해라, 이겁니다. 그꼴값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아니, 아, 쉽지는 않아요, 정말. 꼴값을 하기가 쉬우면, 이 지구는 태평 성대가 됐을 겁니다. 더 나을 음. 것 없이 꼴값을 하고 살으니까. 옛날 성인 공자 노자 맹자 이런, 이런 이런 분들이 주창을 하고 부처님이 주창을 하고 예수님이 주창을 하는 이유 이큰공통적 주제, 주제는 뭐냐 바로 꼴값이에요 꼴값 꿀갑. 각자가 개개인이 내 스스로 꼴값만 하고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응? 내가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취하려고 딴사람 더 편하려고 하고 딴사람 더 많이 막 즐기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음? 선생님이면 선생님, 선생님 갑을 하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갑을 하고 군인이면 군인 갑을 하고 정치인이면 정치인 갑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성직자 성직자나 우리 종교인들 자 보세요 이번에, 뭐, 수, 뭐, 수원, 어떻게 무슨, 뭐, 어쩌 뭐, 그, 저, 저, 신부가, 뭐, 사단이 났다가막 미투운동, 그걸 일환으로, 어디, 그 신부권이겠습니까? 막 놀렸어요, 그런 게. 왜? 결국은 자기 직분을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 승려 예, 우리 같은 이제, 뭐 무속인들. 일명 옛날에도 사, 그런 사건도 많았어요. 무슨, 무슨 도사 안에 해가지고서 막, 어? 이 사건 버리고. 그게 세상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그 그 중이 고기를 좋아하면 절간에 빈대가 나아라지 않는다 뭐뭐들 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속, 뭐 습담인가 소금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서 고기 중이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 고기를 고기란 대신 목적으로 다른 거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금전 뭐 여자 어쩌고 저쩌고 막 똑같은 거예요 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이상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응? 그러한 것들이 섞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자기 꼴값도 못하는 거고 모든 게 아웃인 거죠 이제 응? 여러분 아, 오늘부터라도 작지만 크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작지만 작게 시작했으려는 꼴값을 하고 하시면 돼요 자식이면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친구가 해서 친구 된 도리를 하고 응? 직장을 되면 직장인으로서 도리를 하고 그 도리에요 도리 그 꼴값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면 못하면 나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고 어떻게 보면 지탄도 받고 이런단 말이죠 꼴값. 꼴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 딱 제로 베이스 0만 가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 위치만 딱 지키고 가지면 물론 잘나가지고 꼴값에서 교직자 만약에 선생이다 선생으로서 내 위치에 좀더막 특출나게 막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그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위치에 딱쓸수 있다면 그것 좀 좋은 게 없죠. 그죠 최소한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막 이런 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명심 하시고짜그나마 마음 딱 드시고 딱 갖춰 드시고 꼴값! 꼴값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꼴값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다른 게 자존심이 아니에요 어? 니가 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내가 꼴값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당당해져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누구한데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꿀리고 내가 저사람테개그이 못해서 나저서 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에 있든 사람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당당해져요 응? 내 스스로가 꼴값을 제대로 딱 하고 살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 토요일 주말 날씨 좋습니다. 내일 차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2001 나도 좋게 해서 빨래고막 널어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요 얘기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위치에 내 위치에서 꼴값 꼭꼴값으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죠? 응? 꼴값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